왜? 뭐야 야킨킨 새로 왔왔왜왜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거 이거 네. 어머 깜짝이야 아, 아. 그럼 일단 러스트 하기 전에 스킨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걸이걸이 충전하게 만든다고? 이걸이그인하게 만드네. 이 이거 아니, 스킨이 이쁘긴 해. 스킨이 이쁘긴 한데, 자야는 내가 건들지 못할 게 있어. 뭐가 있지? 응. 두 개를 먼저 사고하자고? 하나는 킵해둡시다. 나, 남이 나오면 남이 살게요. 어때? 아, 아, 아, 그때 아, 아, 그래요? 아. 자야 일단 사고요. 와 대박 할거왜 이렇게 많아졌어? 루시한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아람> <목소리> 바로 죽었네 아씨어 <butterflies> 궁리 없는 쉔이 잘못했다고? 아쉔 뭐하냐 빨리 용내 반지고 왓왓왓왓왓 다텀 아, 끝났어요, 여러분. <웃음> 정글 차이 뭐냐래. <웃음> 어? <웃음> 이거 바로 정치해야 되는 거 맞죠? 아이고, 이렇게 타워에 박히면. 아, 공석 답답하네. 아, 진짜. <웃음> 아, 아파. 아파 죽겠네. 이 년을 먹을 수가 없어 아 미치겠네 나 그거 없는데 잡을 수 있어요? 아 내가 죽는다! 항복 항복 야 이거 항복 <웃음> 와 눈앞에서 궁을 쓴다고? 이걸 눈앞에서 이걸 눈앞에서 궁을 썼다고? 무섭지? 하번 겁 줬어. 어딜 없어요? 일도 없음. 일날네 자르반이 어디서 막나 아, 잘모르겠다 아개까비 아하하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헤헤 잘못 눌렀잘못눌렀 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헤 헤 오! <웃음> 오! 잠깐만! <웃음> 오! 오! 오! 오또 오, 잘못 눌렀어. 또 잘못 눌렀어. 아또또 또 쓴다. 또 저렇게 쓴다. 또 또. 와우. 와 잘못 썼어아 이건 어쩔 수 없어. 내가 또 잘못 썼어. 아니 왜 자꾸 앞으로 쓰냐 바보같이 알면서 <웃음> 개판이네 몰라 그거 언제 써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아 <웃음> 하도 안 쓴다고 하니까 썼어요 오! 오! 잠깐만 미쳤다리야! 아나또 잘못했어. 왜왜 그래? 아 청피해 그만하죠. 빨리 사라지시다. <웃음> 아, 모르겠어. 나왜 자꾸 E를 쓰는 거야? W를 써야 되는데. 아 E를 왜 쓰는 거야? W랑 E랑 자꾸 헷갈려. 아, 너무, 너무 재밌다. 아, 아 너무 웃겨. 아, 진짜 웃긴다.